와꼭 <웃음> <웃음> 잡아야 될것 같아. 이가사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가좋일정아 야, 이렇게 잘내려 그니까! <웃음> <웃음> 너 이거 뭐 붙이고 왔어? 어 s h